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약속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다신하기 위해서 이런 황홀한 말로서 신도들을 유혹하고 사기극을 벌려서 신도들을 우롱하고 재물을 거둬대는 죄를 더 이상 범에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위대한 그 뜻을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에서 그걸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승자라 고랬어 패자라 그랬어요.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육적에서 패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여러분들은 패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전하고 역사하고 만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모든 백성들이 부활이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그 깨달음을 전한 것그 자체가 나는 승자요, 나는 할 일을 다했다 얘기하신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나도 그래요, 뭐 못된 짓도 하고 뭐 여러분들의 눈살 찌푸린다고 저런지만 나는 성공을 했다. 그럼 제가 지금 성공한 게뭐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뭐냐, 여러분들 분들이 거듭나고 구원의 길을 가고 10개의, 10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나는 깨우쳐줬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제가 성공한 거예요. 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공은 영적인 하늘의 역사 그 일을 성공했다는 것이고 모든 걸다 이겼다는 것이고 진리의 길이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인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